잠긴 커피 한 잔과 시원한 바람 멀어진 저 거리만큼 다가올 Moonlight 따뜻하게 들려오는 네 목소리보다 내 맘속에 담겨있는 너의 빈자리 쏟아지는 별빛과 You're never before to h o 네가 마음에 들어 이런 내가 이상해 다가와 줘 이제 i love it. 알순 없어 언제부터 힐이 내게 다가와줘 좀더 I d i v in you